<웃음> 진짜 징먹어 아, 앉으세요 형 <웃음> 아, 진짜 잘생겼다 고하습니다나 네, 이걸 다 부려면 안 되니까 바보라 바보 도망치자 우리 둘이서 소파 흔들 우리 둘이 댄스 댄스 바닥을 클랩 기분 좋은 날 기억하자 사진 속에 담아 나